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어, 드라이버나 아이언에서 클럽을 뿌리는 혹은 클럽을 던지는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올바른 동작을 알려드리기 전에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뿌리는 동작이나 던져주는 동작에는 어떤 동작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럽을 뿌리면서 공을 치는 이유는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다운 스윙이 시작될 때 자, 하체가 클럽을 리드하면서 클럽이 쭉 숨과 같이 따라와서 공이 맞아주는 것과 하체가 리드가 될때 팔을 쭉 던져주면서 클럽을 뿌려주면서 같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하체가 먼저 들어가고 팔이 힘이 없이 따라오는 상태에서의 임팩트의 임팩트 앵글이랑 임팩트의 파워와 내 하체가 들어갈 때 내가 클럽을 던져주면서 허리의 가속에 이은 양 팔에 의한 가속을 이어서 해주게 되면은 훨씬 더 강한 임팩트 그리고 훨씬 더 낮고 긴 임팩트를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에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좀더먼 캐릭 그리고 좀더 많은 백스 미량을 발생시켜 주고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긴 비거리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잘못된 클럽을 던지고 클럽을 뿌리는 동작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수, 하시는 실수인데 클럽을 수평으로 던지려고 하세요. 이렇게. 자, 우리가 연습 동작을 할때 이렇게 뿌려 주는 연습을 하죠.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상체가 숙여진 상태에서 이렇게 공 쪽으로 그리고 공에 이어서 타겟 쪽으로 클럽을 던져주셔야 되는데 옆에서 뿌리는 이 동작에 익숙해진 나머지 다운스윙 때도 이렇게 옆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의 위치가 쓰다때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확한 컨택을 만들기 어렵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잘못하고 계신 뿌리는 방법은 자 공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자 백스윙에 갖다 클럽을 뿌려줄 때 공은 무시한 채 너무 타겟 쪽으로만 뿌려주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치게 된다면 정확한 임팩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몸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면서 타겟 쪽으로 뿌려줘야지 공이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 어, 매우 심한 어퍼블로우로 임팩트가 들어가게 돼서 공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위로만 높게 가고 스위스판에서 정확하게 맞았는데도 공이 거리는 조금 짧게 가면서 굉장히 높게 뜨는 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실수, 초보자분들 잘못 실수하고 계신 내용이 클럽을 뿌려줄 때 양팔을 이용해서 공쪽으로 던져줘야 되는데 팔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손목을 이용해서 쭉 던져주는 이런 동작을 하실 거예요 이런 동작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드라이버 임팩트가 뒷땅이 좀 강하게 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한다고 라 보시면 되니까 내 공의 구질이나 내 공의 탄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식으로 클럽을 던져주고 있는지 어떤 식의 실수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올바른 클럽을 던져주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냐. 자 정상적으로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자 클럽을 던져주기 위해서는 일단 내려와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팔과 클럽 헤드가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겟 라인과 수평이 되게 그리고 손목에 코킹이 유지된 상태에서 오른팔 팔꿈치를 위에서 아래로 펴주시면서 왼팔을 땡기는게 아닌 왼팔을 아래로 떨어뜨려주기만 하시면 은네 자연스럽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툭 떨어지면서 뿌려줄 준비를 다 하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떨어뜨려주면 뿌려줄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몸이 회전만 하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바람소리가 굉장히 길게 나면서 클럽이 뿌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뿌려줘야 조금 더 정확한 임팩트로 스윙 궤도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게 돼서 미스샷이 최대한 줄어들고 공이 좀더 낮고 힘차게 똑바로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클럽을 뿌려주기 전에 이미 몸이 먼저 회전을 하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아웃사이드 인으로 뿌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잘 뿌려주고 있는데 손목 코킹의 각도도 유지가 잘 되고 팔꿈치도 공격적으로 굉장히 잘 뻗어지고 있는데도 공이 슬라이스나 혹은 왼쪽으로 심하게 가시는 분들은 혹시 허리턴의 타이밍이 지나치게 빠른 게 아닌지 네 허리턴이 팔이 뿌려지면서 같이 들어가거나 혹은 팔이 뿌려진 후에 허리턴이 들어가게 된다면 은 좀더 정확한 타이밍으로 공을 칠수 있겠지만 허리턴이 먼저 들어간 상태에서 클럽을 뿌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열려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항상 클럽을 뿌려주는 연습을 하실 때는 먼저 던져주시고 내 몸의 앞쪽으로 네내 몸의 뒤쪽으로 던져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은 허리턴이 강하게 들어가면서 내 몸의 뒤쪽으로 던져주셔야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 라인이 타겟 라인과 일치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연습을 해주실 거면 은 하체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양팔을 이용해서 오른팔 팔꿈치에 펴지는 힘과 왼팔을 내려놓는 힘두 가지의 힘을 이용해서 뿌려주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 그러면서 허리턴으로 뿌려주는 것과 허리턴이 같이 들어가서 타이밍을 맞추는 연습을 하시게 된다면 훨씬 더미스샷이 적게 클럽이 던져지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면서 스윙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